여러분, 저희는 오늘 친한 사람들끼리 캠핑을 간답니다. 정확히는 글램핑을 가는데. 가기 전에 점심을 간단히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윤혜 언니만 가기 좀 그렇지 않을 까 그런가? 이거 초록도 냄새가 음. 음. 엄청 많가 좋아하는 두 개를 썼거든요. 음. 일단 저 패턴 는좀 띄워야 될것 같아. NF 메타버스 붙이면 수십배 정도 더 붙는 것 같다고 응. 그거봤지 보다는 음. 싸게 봤는데 그 받은 수수료가 유니토큰이야 그니까 유니토큰의 사용성이 있지 유니토큰을 사야지 소, 수수료가 짜니까 그러면 그 받은 유니토큰에 소각시켜 저것 때문에 좀 오히려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 게 나는 이제 아 요새 어제 보자 멋있네 그치 바다 하나 어제 점심 민우기업 만났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뭐래? 참치 먹고 기사회생 썰 듣고 아, 맵, 맵 찌어가지고 맵지어가지고아 이거 좀 아, 맵긴 해요 빵은 이제 내가 원래 말했더니 헤어로 여기리퀴드티제공하리퀴드티 제공하고 그럼 우리가 코코와 리워드를 주고 아, 네. 아 5만원짜리가 만개 있으니까 약간 그러면은 약간 콜렉션 니 약간 시총 같은 느낌 있어? 어 그렇지 좀 시총보단 작긴 하지만 그럼 지금 이런 애들을 0.01 리더에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음자 그러면은 굉장히 핫했던 그 누구냐 크립토 펑크를 보자 얘가 거의 크립토 NFT계의 샤넬이라고 할수 있지 <problème> 음... <에이>. <nivel> <rasa> <universe> 여러분 빨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inse> 요거 하고 편집을 좀 하려고요 여러분 리조또가 거의 다 됐고 요 페페론치노로 마무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다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덜어 왔어요. 아, 小婴儿的口水不脏的真是你啊真是你啊你怎么在这儿啊你怎么在这儿啊 여러분 저는 밥다 먹었고 분리수거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내가 진짜 한번 마련해 볼게 <목소리> 펌이 없는 NFT 사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던데 예를 들면 크립트 뭐, 어, 펑크다 이러면 크립트 뭐, 펑크를 가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뭐 디스코드 채널 <목소리> 네. 네. 그런 거를 커뮤니티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좀더 올라가야겠다 아무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네. 먹으러 왔습니다 <목소리도> 요즘 고기를 굉장히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목소리도> 김여우 <따라라로 목소리도> 생일 축하합니다 맞아 오빠. 아니 잘 보이게까지 잘 보이게.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몸관리그니까 너무... 어, 이건 뭐야? 그 생걸로 뭐가 빵이야? <웃음> 뭐가 빵이야을로대이야이 <웃음> <색깔별로 웃음> 저기... 뭐야? 오이 뭐야? 아, 아. 어, 어, 내가 앉았어. 쟤... 그러니까, 뭐, 아, 소가 아, 한마디 아, 소가 아, 한마 아, 이게이게이야지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여러분, 저는 애인 생일이라서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생일 선물은 어제 이미 줬는데 너무 갈기갈기 찢어. 네. 네. 다음은 오늘 생선 요리랑 하우스테이크 이렇게 준비해드릴까요? 네. 기다려주요첫 네. 번째 오른쪽에는 동이 카르파초 준비해드렸습니다. 중간에는 건세와 건강자를 크리스티하게 구워낸 무떡요리 준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후고버섯과 샐러리 위에 달콤한 해산장 소스를 올려드린 후고버섯 샐러리 쌈을 준비해드렸는데요 이건드실때 손으로 손을 닦으시면 손을 닦으시는 쌍입니다 맛있게 세요 어제 세운 오빠가 산 회도 진짜 맛있었는데 음, 거의 못 먹었네 근데 왜뭐 그렇게 맛있지 않는데 왜? 그래? 응. 우리 다이기는것 같았어 우리 엄청 기다려야 되잖아 음. 예약도 안 되고 그래서 세훈이가 이제 카페가서 커피 마시고 봉탄 가서 치민이 형이랑 공간에 합류해가지고 응. 윤지랑만 그때 봤던 얘기 했거든 학생 동문 세훈이랑 피에스를 응. 그 좋힌 소스는 산라소스인데 매콤한 소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기 아래쪽으로는 오이와 대파를 준비해드렸고요 여기서... <웃음> 커리가 다 꼬이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직하려고 해도 물경력 돼가지고 음. 그래서... 그냥 놀겠다고 했어 아 진짜? 음. 얘는더섯코예를 올려드렸고 아래쪽에는 부드럽게 짠에 양송이 산초파를 뿌려줬어서 매콤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른편에 같이 준비해드린 에스프레소 부어서 드신 디저트인데. 불 끈지도 않았는데 팔로. 꺼버렸어요. 졸려. 내가 좀, 콧바람이 있어요. 그냥 드시죠. <웃음> 음! 음 여러분, 사촌으로 와가지고 카페에 왔어요. <웃음> 여러분, 여기 왔는데 사장님이 안 계세요. 유튜브에 올릴게요 여기 포토 하는 데가 없으니까 좀올리주세요 먹고 싶은데요 손 다지지 않시고 아저씨가 그런 아 생각 좀 해볼게 <웃음> 맛있겠다 <웃음> 이건 약간 터키 음식 같다